보시면 지금 뭐 저는 이제 퐁당 그림을 좀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들을 좋아하고 규칙적인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방 들어온 거고요 저는 지금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좀 좋아 보이네요 플레이어로 처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가 파란 구슬이 두개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페어가 나오네요 자 뱅커가 이겼네요 우선 지금 저는 두개 두개 세개 세개 두개 개인, 두개를 봤지만 두개 두개 개인, 세개를 맞췄습니다 지금 일, 중국 1점을 보시면 여기 또한 맞춰졌네요 저는 이번에 behaviors. 뱅커를 Kim. 보도록 하겠습니다 ]ishes. 뱅커를 올리면서 이 그림을 깨는 겁니다 두개 두개 두개 두개 네개 네개 뭐 이런식으로 따로 보는거죠 이제 자 플레이어 이고 뱅커는 옵니다 플레이어 꽁이 나오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깔끔하죠 자 그렇게 되면 뱅커가 네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엔 플레이어를 봅니다 원매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한번 어, 배팅이 더 됐네요. 되돌리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네 개, 네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보는 겁니다. 자 플레이어 5 벤커 5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나오면 숫자 4. 그렇죠. 이긴 거 마찬가지. 이긴 거죠. 깔끔하게 지금 연승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배팅을 한번한 한 이후에 그림을 맞추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다시 배팅을 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이번에도 플레이어 보겠습니다 보통 플레이어가 여기서 꺾이면 바로 뱅커 퐁당퐁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플레이어를 우선 갔기 때문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자 첫장 네, 구 좋습니다 내추럴 9뭐 지금 뭐 깔끔하게 지금 오자마자 지금 바로 360만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플레이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립 또한 플레이어가 올라가면 예쁘게 되고 중국점 이점 또한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대출어 구간 나오네요. 이거 뭐 오늘 영상은 빨리 끝나겠는데요, 너무 <웃음> 이 부분이 고민되는 구간입니다. 플레이어 깔끔하게 먹었고 고민되는 구간 살짝 후액으로,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맞춰본 그림들을 강승 구간들을 쭉 먹었고 루틴으로 내리면서 또 다시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 이거 뭐 오늘 수익을 얼마 찍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그림대로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꺾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꺾는 그림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맞다고 싶은 그림에는 강색 뭐 100만원치 200만원치 박으셔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은 금액을 줄이셔야 됩니다 플레이어가 또 이겼네 이거 만약에 제가 보통 보시면 그림이 꺾일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 그림을 저는 맞게 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루틴을 간 거고요 꺾을 때까지 소액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0 깔끔합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육매 같은 경우는 그림이 힘들어요. 저는 이럴 때 중국점을 보고 다시 배팅을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중국점 1점 플레이어가 올라갈 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플레이어 2점 또한 올라갈게 좋은 좋은 그림이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원매로 배팅을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 제가 그림 맞춰쭉 빼먹고 나이스! 내추럴고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이 그림 맞추고 이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쭉 빼서 수익을 올린 이후에 이 그림이 틀려지는 순간 바로 중국 1점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번엔 뱅커로 가겠습니다. 전 지금 1점을 보고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7뭐 아직까지는 여유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또 그림 제가 원매 맞추고 내로점한 새로운 그림들을 맞고 있어요. 계속 계속 플레이어. 플레이어로 가겠습니다. 보통 저는 100만원 시드머니 시작하거나 그러면 500만원 마감 이 정도 마감을 치고 있는데 잘되는 관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플레이어 연승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 본 그림들을 계속 맞고 있어요 이럴때는 계속 가주셔야 됩니다 무리를 하면 안돼요 어 내가 너무 잘된다 자만심에 무리 배팅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잘되실 때는 일정하게 배팅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와 킹이 3개가 나오고 끝났네요 지금 지금, 지금 너무 예뻐요, 예뻐요 지금 이 그림들은 저는 플레이어에 지금 방금 제가 중국 1점 보고 틀렸으니까 중국 2점을 보고 빨간 색깔 구들이 올라온다에 플레이어를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퐁당그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퐁당그림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뱅커가 이겼네요 지금 지금 이 그림을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걸 안 따라가면 돈을 잃는 느낌입니다 지금 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않고 이 그림들은 포기해야 돼요 이, 이 그림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되고 지금 현재 이 방안에서 맞는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추럴 군내 지금 뭐 그림대로 가야 되네요 이거는뭐딴데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림대로 뱅커로 가게 되시면 파란 색깔 구슬 올라와서 그림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만약 여기서 꺾인다면 새로운 중국이 2점이나 이런걸 보고 바꾸면서 베팅을 하셔야 돼요 어 페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 정말 또 제가 누누 말씀드리는데 페어 나이스입니다 벤커 깔끔하게 이겼고요 그림대로 갑니다 지금 이거 끊길 때까지 가셔야 돼요 사실상 저도 베팅을 하는 사람이지만 페어를 놓치면 그렇게 아쉬워요 페어, 타이 이런거 베팅을 많이 의존하시는 순간 바로 이제 파산입니다 파산 최고 위험한 베팅입니다 그게 자1 1 나왔습니다 플레이어 6 깔끔한 그림대로 진짜 지금 뭐그림들어 가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뱅커가 올라와야겠네요 무리 않고 배팅합니다 무리 않고 그림이 끊길 때까지 본인이 봤던 그림이 끊길 때까지 무리 않고 천천히 천천히 보시면서 배팅하시는 겁니다 자 구가 나와서 그림 끊겼습니다. 우선 그림이 끊겼고 지금 이런 그림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배팅을 마지막으로 배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지막 뱅커 배팅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이게 한 게임에 오래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봤다. 그러면 나오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셔야 돼요. 나이스 팔을 굴러이겠습니다 이거 기분 좋은 데한번더 배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더 배팅하고. 자 이렇게 배팅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부리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하겠다 하고 그만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맞게 되면 지금 사실상 금액대가 수익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틀리게 돼도 수익을 많이 부디,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사고요자 틀렸네요 이럴때는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오늘 200만원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590만원 대략 600만원 정도를 지금 수익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시고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의 영상 보시면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다르게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는 진짜 생활 베타 배팅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하단에 오픈 채팅 문의 주시면 제가 베팅 방법이나 이런 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